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애프터 블로우를 하게 되면 내부에 이제 수증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부 순환만 되기 때문에 이증발기에 있던 수분이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실내로 유입되면서 이 덕트 부분에 또 쌓여 있을 수, 수도 있어요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이제 차에서 들어오는 전원이고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릴레이 <릴레오> 안녕하세요 공돌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프터블로우라는 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애프터블로우가 뭐냐면, 그 보통 여름철에 차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 그 약간 곰팡이 냄새나 쾌쾌한 냄새들이 나는데, 그 냄새가 생기는 원인이,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서, 그 이제 에어컨 이제 증발기가 있거든요. 그 증발기가 이제 열교환기인데그열교환기에 차가운 습기가 남아있고 이제 그게 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 열교환기 위에 곰팡이가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에어 차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한 5분 정도 이제 돌려서 그 증발기 이제 열교환기에 쌓인 그 수분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좀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슬슬 내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는 그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와이프 차에는 그게 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제 와이프가 레일을 타고 있는데 그 내장이 안 돼서 차를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아주고 이제 네, 차는 그냥 계속 레일을 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배달을 시켰어요. 이게 음 인터넷에 치면은 요 제품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돌고 있는 설명서가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걸 하나 하려고 해요 어뭐 지금 앞에서 제가 어, 포스팅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는 전기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차를 타는 사람 유저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그 에어컨에 있는 팬을 시동을 끈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끈 상태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배터리가 하나 이제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구성품은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요거를 닐레이라고 하는데, 요 닐레가 이제 무슨 용도인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결하는 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찍찍이, 차에다가 거치시킬 수 있는, 뭐 이렇게 거치시키는 거겠죠. 거치시키는 거치대,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연결하는 볼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배터리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문제는 이게 무슨 용도인지인데 지금 요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설명서에서 보면 차에서 들어오는 차에서 이제 오는 ACC 전원이 요 하얀 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블로우 펜이라고 하고 요게 차의 전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전선이 연결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펜하고 전원부하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가 시동이 걸리면 이제 돌고 돌거나 에어컨을 틀면 이제 돌거나 에어컨을 끄면 꺼지는 건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제 이거를 차 전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펜하고 에어컨에 있는 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배터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동을 끄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팬이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차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전원이 에어컨으로도 가고 배터리도 가면서 이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CC전원이 들어오는 ACC전원은 요 차에서 들어오는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CC전원이 들어오는지 충전이 되는지 실제 팬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LED가 있고 요 자체의 전원을 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에 가서 어떤 작업들을 할거냐면 어, 제 차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차죠 와이프차에 가서 요 지금 차와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이제 불, 뭐 커넥터겠죠. 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음, 설명서에서 보면 여기 지금 모터 요게 블로우고블로우에 이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커넥터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고 여기에 있던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요 릴레이를 요걸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데 릴레이를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 하나 드는 게요 커넥터가 차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냐 그거 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그 물건을 구매하실 때 보면 차종에 따른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쟤는 저는 제 와이프 차가 레이 인데 레이는 101 이라는 버전을 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101 이라도 돼 있고 다101 표시 있어서 아마 이 커넥터가 레이에 맞는 커넥터 일거예요음네 지금 제 차로 왔는데 제 차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 차죠 와이프차에 보면 그 에어컨 송풍구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조수석이고요 조수석 밑에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부분 지금 제가 저녁때 작업을 하는 거라서 잘 조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있는 그 커넥터를 이 제거를 하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품하고 아마 연결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뺀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12V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에어컨을끈 상태에서 그것도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시동을 이제 걸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파란색이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 빨간색에 연결 했을 때 지금 여기가 테스터기고 여기가 차측이에요. 그때가 1 3 v 니까 지금 파란색이 아까 얘기한 거에 흰색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위에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이제 차에서 들어오는 전원이고,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릴레이, 릴레이니까. 파란색이 흰색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이겠죠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제가 커넥터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반대쪽에 있는 거를 저쪽 팬 차의 팬 쪽에다가 끼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작업은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지금 커넥터 부분 요 커넥터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왼쪽 위에 이 부분이 이제 차에서 들어오는 라인이고요 그게 이 릴레이랑 연결이 돼서 이 모터, 에어컨 모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이선 하나는 이제 이 배터리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접지를 연결을 할거예요요 부분 요 부분이 보이실 텐데 거기 나사를 풀고 아마 딸거예요 거기다 그냥 해주시면 될거 같고 접지도 지금 안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 접지는 꼭세로된 나사 있는 쪽연결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처리만 하면은 끝날 거 같아요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동을 걸면 ACC랑 그 충전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동을 끄면 ACC 꺼지죠? 불이 꺼지고 이제 10초 후에 한번 동작을 해요. 지금 설명서 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서 10초를 좀 기다려볼게요. 아, 예, 네. 지금 동작하죠? 팬이 돌고 10초 돌고 다시 이제 팬이 꺼집니다. 요렇게 되고요그 이제 요거 애프터플로우 설치하시고도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 같은 경우도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썬루프 열어서 하는거는 좀 어렵고 일단 실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야 돼요네 정리가 다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레이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좀 안쪽에 대충 선을 우겨 넣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정리를 제가 따로 할 거고요 요쪽 벽에다가 붙이니까 뭐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동도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작업하시면 뭐 손쉽게 애프터블로 기능까지 넣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찍느냐고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냥 하시면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레이 같은 차량은 이 밑에가 그냥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원가 절감 때문에 그래서 글로우 박스도 뜯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뭐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네, 하시는 작업보기에는요거는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어컨 냄새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이 차의 라지에이터에 같이 붙어 있고 차 실내겠죠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찬바람이 나올 때 이제 시원함을 느끼는 건데 사람이 내리고 시동이 꺼지게 되면 여기에 있던 차가운 그 수증기들이 말라붙으면서 이 내부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보통 이거를 이 증발기라는 애를 직접적으로 이제 청소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청소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증발기가 실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요런 열교환기를 핀튜브 열교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가는, 요런, 패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이 부분에 이제 수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곰팡이가 되게 잘필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증발기를 청소한다라는 거는, 음 지금 이 부분을 청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그, 곰팡이 발생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에어컨 구조가 지금 이이 이 부분에 이제 내장이 돼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응축기고 요 안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증발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요 안에 내장되어 있고 이제 뭐 더운 바람이 나오고 찬 바람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차를 내리게 되면 이제 내린 다음에는 문 닫고 내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람을 불어서 날린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만 순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증기들이 어디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실내 내부 안에 있고 특히 이런 덕트 내부에 이제 그 수증기들이 붙어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많이 냄새가 나고요 그러나 주도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발기 부분에 그핀 사이에 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요거는 현재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에바 크리너라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증발기거든요. 증발기에 이제 에바 크리너라고 해서 요런 그 청소액을 집어넣고 송풍기를 틀어서 이제 이 증발기를 통과시키고, 여기에 있는 그, 곰팡이라든지 뭐, 그,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는 방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핀이 워낙 가늘게 돼 있고, 이게 이 덕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이 전체 면적을 이게 바람이 불면서 모든 부분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에바 클리너 사용하는 방법을 요즘에도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공기가 유입하는 부분에 이 증발기를 직접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까 있었던 그 펜을 떼어내고 세정액을 직접 노즐 형태로 여기에다 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바클린 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한 1년에 한번 정도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 1년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보통 한 10만원에서 한12 정도 하더라고요. 제차그 3GT 할 때는 12만원 정도 받았고 출장 와서 저희 집 주차장에서 했고요. 이런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프터 블로우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애프터 블로우라고 해서 그 보통 저희가 아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차에서 내리기 뭐한 2분에서 한 3분 전에 에어컨 모드를 끄고 송풍으로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 내부에 있는 이제 그 수증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한 5분 정도 이제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오다가 집에 닿아서 이제 더워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